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메국관입니다 2018년도 기준에 대한민국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천만명이 넘어갔다고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을 가족처럼 사랑해 주시면서 많이들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가족처럼 생활하는 애완동물들이 뭐, 음식을 잘못 먹거나 집에서 기르는 화초를 잘못 건들어 갖고 탈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인 식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마편초과의 상록관목인 란타나라는 화초입니다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우리나라에는 1909년도 경에 이 화초로 들어왔습니다 열대 아메리카에서는 잡초로 취급받고 있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이뻐서 굉장히 많이들 키우고 계세요 화분에서도 잘 크고 남쪽 지역에서는 정원에서도 잘 커서 정원수로도 가꾸고 있는데 이 꽃이 한번 피었다가 질 때까지 일곱 변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칠변화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중국에서는 오생매라고도 부르고 마영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답니다 란타나의 잎과 뿌리를 약으로도 씁니다 여기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알카로이드 란타닌, 란타데인 A, B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성미는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하고 독이 있습니다 란타나의 잎에는 란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기간지질환 눈병, 해열에 사용되고 뿌리에는 해독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 위에 통증이나 복통, 해열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물 전체에 독성이 있고 열매에도 독성이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식물입니다 꽃이 이뻐서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어서 사람한테는 사람이 섭취했을 때는 여러가지 치료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분 중에 란타데인 A,B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동물들이 섭취했을 때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서 잎이나 열매를 섭취할 경우에 3,4일 이내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소, 양, 염소 같은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애완동물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요 여기 란타나 잎에는 억센 털이 있습니다 줄기에도 털이 굉장히 많은데 이 털이 연약한 피부에 접촉이 되면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눈을 비비면 눈병도 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나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 맨살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식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실내에서 절대로 이 식물을 키우시면 안된다는 점 숙지 하시고요 키우시더라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천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키우는 이러한 화초들, 식물들이 혹여라도 어린아이들, 강아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잘 숙지하시고 식물 키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신청까지 해주시면 들매곡간의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간입니다.